안녕하세요. b j 연승입니다 제가 오늘 딱두달차 되는 날이에요. 마스크를 벗고 오늘 이마 이마 형태는 거의 진짜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어 눈도 되게 자연스럽고 코도 전부 다 확실히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턱 밑살도 전혀 없이 되게 갸름해졌죠? 네. 확실히 갸름해지게 느껴지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제가 오늘 또 페이스라인을 찾은 이유는 저번에 이제 리프팅을 했었거든요. 이렇게 볼, 볼이 볼 너무 많아가지고 볼살이. 그래서 오늘 2차 리프팅하러 왔습니다. 이게 항상 하는 거지만 매번 떨려요. 근데 그 간호사 언니분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마음이 편해요 일단. 다른 데도 좀 막말로 싸가졌거든요. 근데 여기는 너무 친절하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이만 잠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<웃음> 예뻐져서 봬요. 안녕.